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동두천 쪽에 나왔는데 점심 먹고 잠깐 운동장 주변 산책로를 돌고 있습니다 신갈나무 고사목인데 버섯이 잔뜩 발생을 했습니다 진갈색의 버섯이 발생한 을것 보이시죠 이 버섯은 마른 진흙버섯이라고 소나무 비늘버섯목 소나무 비슬, 비늘버섯과 진흙버섯 속에 마른 진흙버섯이라고 합니다 진흙버섯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상황버섯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요 이 버섯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손톱 크기 정도밖에 안됩니다 크기가 조금 더큰 것도 있어요 반배착성, 반배착성이란 자루가 없이 나무 기주에 바로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반배착성 이라고 합니다 반배착성으로 여러 개체가 위에서 아래로 겹쳐서 기주가 되는 나무 위에 넓게 퍼져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세 지름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작잖아요 한 8cm 까지 다 성장하면 크게 성장한 것은 8cm까지 성장하는 반원 모양입니다. 자, 색깔을 보실까요? 어릴 때는 황갈색에서 점차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어떨 때 보면 나무하고 같은 색깔의 질감으로 변해갈 때도 있습니다. 자실층은 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갈색에서 암갈색으로 변해가며 구멍은 원형이에요. 원형인데 아주 미세하고 구멍의 밀도도 촘촘합니다. 반대착성의 버섯들은 자루가 없습니다. 이 버섯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는 1년생 버섯인데 몇년 동안 계속 나무에 붙어있죠. 그러니까 단년생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약으로 쓰는 약용버섯들은 그 해에 발생한 것을 채취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식용은 못하고 이제 약용버섯이라서 약용을 하는데 항종양 억제율이 90%나 됩니다. 항종양 억제율이 90%나 된다고 하니까 이거 먹으면 암에 걸린 사람이 낫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 수십만개의 암세포가 생겨났다가 소멸되기도 하는데 이 암세포들이 정상적인 암세포로 생성되지 못하게 예방해주고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버섯을 다려서 약으로 먹었을 때 암이 걸린 사람들이 치료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이 걸린 사람이 먹어도 치료되는 확률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암이 발생한 분들은 적정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와 목재율도 60%나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양리작용으로 소화불량, 비장을 강화하고 습기를 제거하고 위장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버섯은 양리작용 때문에 재배도 하는데 황금상황버섯으로 재배되어서 판매되고 도 있는 버섯입니다. 이건 굉장히 신선해요. 신선하기 때문에 뭐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뭐 생긴 거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상황버섯처럼 황색이 보이죠 굉장히 얇고 작고 또 산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버섯이 마른 진흙버섯입니다 우리가 상황버섯이라고 하는 이 버섯들 이해를 잘 하시고 이 중에는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효과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버섯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시고 사용방법도 숙지를 잘 하셔서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금상황버섯이라고 재배돼서 판매되는 마른진흙버섯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관입니다